간단하게 문장은 만들겠는데 부족해 부족해 이 표현력이 떨어지는 이 느낌 이건 뭐죠? 표현력 증가 오늘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Hi my name is Tommy Let me help you master English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문장 만들기, 살 붙이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어와 행동의 목적을 꾸며주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형용사란 얼굴 모양이라는 뜻의 단어로 사람 사물 장소의 기분, 상태, 감정, 외모 등을 설명해주는 단어인 거죠. A puppy,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귀여운 검정 강아지가 있었어. A cute black puppy. 이렇게 단어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 거죠. 형용사의 사용 용도는 매우 쉽습니다. 우리 한국어와 똑같이 꾸며줄 단어 앞에 위치하면 됩니다. 좀 전에 보았던 귀여운 검정 강아지. 강아지라는 단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귀여운과 검정이 모두 강아지 앞에 있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a cute, black, puppy. cute과 black이 모두 puppy 앞에 자리했습니다. 원래 강아지 한 마리라고 할때어와 puppy를 같이 써서 a puppy라고 하잖아요. puppy를 꾸며줄 말은 어와 puppy 사이에 들어가서 한 묶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cute과 black이 puppy를 꾸며준다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angry bird 이건 역시 화난 새, angry가 bird 앞에서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일반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시리즈 중에 비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동사가 사용될 때는 형용사가 한 가지 역할을 더했었는데요.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서 비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아까 a cute black puppy 했었잖아요. A puppy is cute. And black. 근데 네, 키우가 블랙이 비동사 뒤로 가면서 비동사를 통해서 앞을 도와주기도 했죠. Angry bird 역시 a bird is angry. 새는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비동사를 놓고 꾸며줄 수도 있었죠. 이것은 비동사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일반 동사 문장에서는 형용사는 간단히 주어와 행동의 목적 목적어에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We will visit. a beautiful beach 여기 목적어의 자리에 동사 다음에 a beautiful beach라는 말이 있습니다. a beach 사이를 beautifully 비집고 들어갔죠.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beach 해변을 꾸며 줍니다. a sick doctor can't help sick patients. 아픈 의사는 아픈 환자들을 돌볼 수 없다. a sick doctor sick이 어와 닥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닥터를 꾸며주었죠. can't help 동사 뒤에 나온 sick patients 아픈 환자들,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sick이 patients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가 없어서 이것을 묶어주지 못했는데요. 여기에서 어가 쓰이지 않은 이유는 patients, 여러 명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나 더가 없이 묶여지지 않는 형용사들도 누구를 꾸며주는지 찾아보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글들을 접하시면서 이렇게 형사 찾아보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장에 어디에 위치하던지 명사, 사람, 사물, 장소를 찾으셔서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번외 규칙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규칙은 형사가 용 명사를 앞에서 도와줬죠. 그렇다면 번외 규칙은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도와줘야겠네요. 만약 명사가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단어들이라면 형용사는 뒤에서 도와줘야만 합니다. thing, 물건이라는 뜻이고요. one,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 누군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body, 몸이란 뜻이죠. 이건 역시 사람을 뜻하고요. 불특정한 사람, 사물을 짓는 이런 단어들에는 every, some, any, no 같은 단어가 붙을 수 있는데요 every를 붙이면 everything 모든 것 everyone, everybody 모든 사람들 이라는 뜻이 되고요 something 어떤 것, 무언가 someone, somebody 누군가 anything 아무거나 anyone, anybody 누구나 some과 any는 약간, 조금의 라는 개념인데요 SOME은 긍정문에 쓰여서 많은 것 중에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ANY는 많은 것 중에 조금이지만 부정이나 질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수의 아무거나 라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NO ONE, NOBODY 아무도 아닌 NO가 붙으면 아무도 없는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Someone famous will meet you tomorrow. 유명한 누군가가 너를 내일 만나러 올 거야. Famous, 유명한이라는 단어가 someone을 뒤에서 도와줬습니다. Something strange is happening.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Strange, 이상한이라는 단어가 something을 뒤에서 도와줬죠. Nothing bad will happen.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Bad가 nothing을 뒤에서 도와줬고.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장들 거기에 살을 이렇게 한 번씩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w a n t a present for my birthday 나 생일 선물 원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선물에 대한 구체적 설명 I w a n t a big and nice present for my birthday 크고 좋은 선물을 원해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다면 선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mething 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도 되겠죠 I want something big and nice for my birthday 크고 좋은 무언가를 원해 I saw a puppy 나 강아지 한 마리 봤어 여기에도 어떤 강아지를 봤는지 I saw a small, cute puppy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봤어 물론 하루 아침에 한국말을 구사하듯 풍부하게는안 되시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사에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놓치시지 않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